안녕하세요 TV 굴입니다 어, 제가 온 것은 이제 공, 경북 군이 위천 포인트 인데요 아 여기 필드가 진입로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뭐 전편에도 그랬지만 이번편에도 제가 예초기를 썼습니다 자 보실까요? 쉬압! 보이십니까? 예초기 이거 예, 전동 예초기. 이름은 탐 머슴 예초기고요 다시 들어서. 오늘은 어, 주밑조리로 풀을 베러 왔습니다 오늘은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어, 풀을 베러 왔는데요 아, 여기는 갈어가 넉넉합니다 와, 가지가 붉은 것도 많고요 안녕하세요. TV 군입니다. 어, 제가 온 것은 군, 경북 군이 2,000 포인트인데요. 아 여기 필드가 진입로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뭐 전편에도 그랬지만 이번 편에도 제가 예초기를 썼습니다. 자 보실까요? 슉. 보이십니까? 예초기. 네, 요거 전동 예초기 이름은 탐 모습 예, 예초기고요. 쉬, 다시 들어가서 네, 이렇게 뚫었습니다. 자, 제가 빙 불러서 뚫기에는 너무 미련한 짓 같아서 직진으로 들어가서 살수 있게끔 직진으로만 계속 뚫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예초질 하면서, 제가 잘, 잘 가고 있는건가? 하고 살피면서 체크해가면서 계속 직진하면서 예초지 해가지고 길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원래는 길이 없어요 다 이런 곳인데 진입도 없는 이런 서이우거진 이런 길드인데 제가 예초기로 뚫었습니다 정말 편하네요 역시 사람은 보고를 써야됩니다 이거 낫으로 뚫는다고 하는 거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너무 미련한 짓이에요 거리가 있기 때문에 낫질로 한다는 거는 정말 미련한 짓이고 이거는 기계를 써야됩니다 기계 없이는 한두 시간 안에 빠른 속도로 길을 만들지를 못해요 어, 정말 편합니다 지금 중간까지 왔는데 확실히 길을 뚫어 놓으니까 정말 편합니다 이렇게 직진으로 아 근데 그게 원만한 직진은 아니네요 살짝 커브가 있네요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필드 도착하면 차를 대고 이렇게 편안하게 진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물까지 올수 있게끔 이렇게 제가 뚫었습니다 다시. 저기 이쪽에 나무도 잘랐고요 잘라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다시 되돌아가겠습니다 되돌아가는 길은 떠들지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영상보고 주무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아, 저 앞에 제 동생이 있으므로 이틀만 안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출발지도도 하겠습니다 자, 이상 TV 구리의 필드 필드 길레러 TV구리의 필드 길레러와 키였습니다청해줘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은 전체로 부탁드립니다. 땡큐